노랗다, 소게는 소기가 더노라네 엄청 좋네 이거 다 묻힐 거야, 오늘 이거 다 묻힌다고, 이 소에 네. 있거 아니, 이거, 요거요거요거 소기가 더노라고 좋다 이제 고추 작년에 가을에 담으는 거예요 근데 묻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내가 이게 담아서 겨울에 밖에다 방치해놨거든요 근데 전번에 끓여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오늘 이거 또 담으려고 준비했네요 이 예, 고추가요, 지금 이거는, 이거는 풋고추고, 이거는 청양고추예요 근데, 예, 풋고추는 1kg, 이건 400g. 이렇게 섞어서 담으려고 그러네요. 매운 것도 좋아하는 사람 먹고 그러라고. 그래서 이게, 꼭지를 이게 조금 손잡이 먹을 때 자꾸 먹을 정도로 남겨놓고, 예, 먼저는 여기다 구멍 뚫었는데, 이 구멍 뚫으니까 이렇게 비어 먹을 때 물이 푹 나오더라고.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갈 수도 있더라고. 그래서, 원래 꼭지만 조금 따줄 거예요. 이렇게. 꼭지만, 여기, 여기 안에 좀, 물이 들어가야지 더 맛있더라고요, 안 들어간 것보다. 깨끗이 쳤어요 이거. 씻어가지고 따듬는 거예요. 씻어가지고 따듬어야 돼. 그래야 이 속으로 물이 안 들어가지. 아, 꼬다리 이거 자른 걸로 볶음밥 해도 되겠다. 아이, 진짜,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맨날 하지 마라, 좀. 응? 이거를 그래, 먹을 거야, 니가? 꼬다리? 그래. 꼬다리가 예, 맛있잖아. 진짜 말도 안 돼. 아이.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맛있지. 응, 이거, 말도 안, 뭐, 안 되는 뭐, 소리 맨날. 맨에 먹... 넣어가지고 샌드위치 햄버거. 아, 햄버거, 도 나한테 니가 햄버거, 햄버거. 햄버거. 알아서 나는 몰라. 니가 저 꼭지가 씹지 싱싱해야 되는데 고다리 도스트 해줄게 그러면 고추 고다리 도스트. 이게 싱싱해야 되는데 꼬치가좀 어제 됐나봐 이거 마트에서 샀는데 꼬지가안 싱싱하네. 이제 따듬어 넣고 양념을 해야 돼. 여기에 물이요 어 얼마만큼 들어간지 잘 모르겠잖아요. 그래서 내가 여기 여기다 물을 한반 이게 이제 반 된다 생각하고. 반을 딱 해봤어요. 그랬더니 이 계란컵으로 14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물 7컵 간장 7컵 하면 돼일 1대1로 1대1로 이거 간장이에요. 진간장 이거 3컵하고 액젓은 4컵 할 거예요. 200ml씩 이번에 액젓을 많이 넣었어요. 우리 액젓은 그렇게 많이 짜질 않아가지고 간장 그짠 맛하고 비슷해요 물은 7개 소주 이게 종이컵을 한컵 정도에 150ml 그리고 식초도 150ml 저는 작년에 저 할때요 이게 당원을 넣었거든요 당원 그래서 저 고추가 안물르고 싱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당원을 넣을 거예요 근데 당원이 싫으신 분들은 설탕을 한컵 음 정도 넣어주세요 이 장아찌는 이거는 당원 넣는 게더 좋아 꽃추 하나도 안 물렀어요 그래서 당원을 넣어요 이 정도 좀 단맛이 나게 달여야 돼 한참 끓여야 되나? 응, 음, 불을 끓여야 돼 아, 이렇게 간장이 잘 끓였어요 식혀야지 간장 냄새에 코가 간질간질하네 간장 냄새에 마늘을요 마늘을 작년에는 여기다 빵 거를 넣어서 다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통으로 이렇게 많이 넣고 무칠 때 같이 섞어서 무쳐 가지고 한두 개씩 넣어서 무묻혀고 먹으면 그게 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올해는 여기 설탕도 싫고, 당원도 싫으신 분들은, 조청을, 종이컵을 하나 정도, 어, 넣으세요. 물이 충분하네, 오늘은. <웃음> 너무, 너무 충분하네. <웃음> 응? <웃음> 충분해. 이거 다 부어. 다 부어버려. 응. 끝난 거예요? 응. 이거 숙성시켜야 되지, 이것도. 이것도 숙성시켜야지. 이 고추는 숙성이 빨리 안 돼. 얘도 3, 4일 있다가 다시 끓여서 넣어야 돼. 어, 응, 이것도. 4일 어, 정도 있다가 한번또 끓여서 또 부어야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고추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안 그러면 하얀 골바지가 끼어요 어제 다시 찍어요? 응? 어? 그때 다시 찍어? 뭐가 아 이건 다... 이대로 놔둬 이제 이로 놔두고 뭐, 뭐 있어? 아까 그거잖아 응 어, 이거 하자 가만 있어봐 들어가버렸어 이 속으로 빼줘 내가 뺀 다음에 찍어 형이 뭐 이렇게 길어 와 큰일 네봐요 음. 이제 이거를요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통으로 옮겨야돼 내가 이거 못 먹을 줄 알았어요 밖에다가 겨울에 밖에다 방치해놔갖고 이게 어렵다 았가 뭐 타더라고 그래서 이못 먹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잘될지 내가 누가 알았어 <웃음> 이게 어떤 식당에 가서 이런 거 먹어보면 고추가 안에가 물러갖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거는 그냥 하나도 안 물러서 싱싱해요 그래서, 신화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싱싱한 것 같다, 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저는 올, 해도 어, 설탕을 넣까, 조청을 넣까 하다가, 신화당으로 했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, 설탕도 싫고, 조, 그 신화당도 싫으면, 조청을 넣어서 해보세요. 자, 이건 우리는요, 며칠 있다가 다 없어져요. 다막 내가 이제 묻혀갖고, 여기저기 놀아줄 거거든. 나는 맛있, 맛있으면요, 막 남, 주고 싶어요. 어쩜 골바지도 하나도 안 끼었어. 와. 이렇게 하고 아니 마늘종을 어그제 캤는데 뭐 냉장고 넣을 때 물을 안 붓고 넣냐고 물어보는데 아유, 그게 말도 안 되지. 물을 안 넣으면 나중에 냉장고에 놔둬도 하얀 게 끼어요. 물을 물을 빼고 고추만 는다고 이거? 어. 물 넣었잖아, 지금. 아니, 다른 사람. 아니, 마늘종을 아, 마늘종이... 익으면 응? 어? 많은 쪽만 넣어야 되는 건지 물어보길래 물하고 물이, 같이 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넓은 거를딱넣고 뚜껑이 안 닫아지니까 이걸 로 이렇게 해야지 며칠 더다다또 끓여서 묻힐 거니까 우선 이렇게 놔두면 돼 놓고 이거 묻힐 건데요 이 속에 물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털어서 빼고 묻혀야 돼 빼고 그래야지 묻힌 다음에 물이 안, 안 나와요 물이 있으면 좀 덜 맛있는 것같아 그래서 여기에서요 물이 이만큼 나왔어요 요.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고추 안 넣고 무힐게흥건인걸하니까다 빼냈어요 이제 파 파가요 이게 우리 마당에 있는 파예요 우리 마당에 파가 많이 있어서 요새는 파를 안 샀으네요 고추 마늘 고추장은 맨 나중에 넣을까 젓가락에 숟가락에 묻으니까 이렇게 도 솔찬히 넣어주고 와따미 떨어져 보이네 많아니까 두개 정도 엿은 한네개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되겠어요 네개 흐 <웃음> 무서워. 덜렁덜렁. 덜렁덜렁.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, 이게 묻혀서 먹은 게 훨씬 더 맛있어요. 이거 조청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양념이 들어가니까. 내가 요새요, 이것을다밥 먹어요. 물 말아가지고, 이것을다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이게 무칠 때, 엿을 넣으니까, 담을 때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아도, 조금 달게 하려면 조청을 좀더 넣을까? 달고 안 담거는 입맛에 맞춰서, 정말 이걸 무쳐 가지고 맷집에 넣었더니 다 맛있다고 이렇게 마늘, 짱아찌마늘꼭 마늘이래 또 이렇게 고추, 짱아찌를 했어요 근데 이 장아찌게 짱아 이게 고추는 좀폭 삭은 다음에 이게 숙성이 된 다음에 먹어야 더 맛있더라고요 더 부드럽고 더 삭으면 좀 뻣뻣해 그러니까 폭 삭은 다음에 노랗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고 폭 삭은 다음에 그렇게 드세요 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